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게시물을 남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물 작성시 설정을 잘못해서 그러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이 사라지지 않게끔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어플을 실행하고요 아래에 플러스를 눌러서 게시물 작성을 클릭합니다 게시물 작성 종류 중에 텍스트 설문조사, 이미지 설문조사,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미지 설문조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제목을 입력하시고 설문조사에 넣을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내용을 작성합니다. 설문조사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옵션 추가를 누릅니다. 설문 항목의 경우 최대 4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은 상단에 공개를 눌러서 공개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구독자 모두 시청자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을 때는 공개를 누르시고 만약 멤버십 기능이 있으실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게시물 만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모래시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만료 시간이 없게 설정하고 싶으면 없음으로 표시하고요 기본적으로 24시간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을 게시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은 보관 처리됨으로 이동하고 일반 구독자 분들은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게시물을 계속 게시하고 싶다면은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